오, 답답해 오. 그러게요 벌써 여기서 20일째네요 오, 20일? 여기에 20년 있어야 하니까 아직 19년하고 345일 남았네? 아빠! 엄마 요르르!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달게 받아야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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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 많이 들었네. 교도관 아저씨들 저 집에 보내주세요. 여기 너무 답답해요. 제가 잘못했어요. 반성문 백장쓸 테니 집에 보내주세요. 중요한데 이걸 확 그냥. 에이. 그럼 그렇지. 자, 자, 줄 서고 앞으로 갑시다 핫둘핫 둘. 핫 둘. 핫둘 자, 오늘 반찬은 어, 당근죽입니다 어, 어, 어, 어? 저기 교도관님 어제는 감자죽이었잖아요 에? 먹기 싫으면 먹지 말든가? 어 아니에요 나 진짜 당근죽에 미쳤어요 아유 당근죽이 맛있겠네. 아유. 이야. 맛있겠다 당근죽. 아유. 애들아 맛있게 먹자. 미야야 많이 맛없지. 그럴 땐 이게 얼큰한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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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요리는 이 정도까진 아니었어. <웃음> 엄마, 아빠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? 저희 타로케요. 그게 무슨 소리니 딸? 무슨 수로 타로그래? 저렇게 경비가 삼호한데. 음. 저에게 다 생각이 있어요. <웃음> 제가 심심해서 방을 살펴보는데 그림 뒤에 흙이 있더라고요. 이걸 아까 우리 식자 시간에 받은 숟가락으로 파고 나가면 언젠간 탈록할수 있을 거예요 <웃음> <웃음> 야 멍청이냐? 그 조그마한 숟가락으로 어느 세월에 파 그리고 파늑들은 어디다가 두게? 그건 흙을 옷 주머니에 놓고 야외 활동 시간에 몰래 버리면 되지 <웃음> 내가 볼땐 손가락으로 파면 한 30년은 지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숨쉬고 있는 게더 빨리 타록하겠다 이 뻥청아 <웃음> 아이, 그럼 오빠는 나보다 더 좋은 생각 있어? 응. 아, 나 천재 곰탱이 김리아야 내가 없을 것 같아 이미 다 생각해둔 상태라고 어? 역시 우리 아들 다 생각이 있구나 음. 따릅니다 핫둘! 핫둘! 핫둘! 둘둘! 둘둘! 자, 지금은 여외활동 시간입니다! 두 시간동안! 어, 자유시간! 네! 음음! 음. 음, 음. 아, 자유다! 아 아, 좋다! 리아야, 에이. 너 아까 다생각했 있다며 아빠, 저기 보이죠? 음, 음. 여기 감, 감옥 경계탑 꼭대기로 올라가면 건날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. 그걸 입고 날아오르면 탈옥할 수 있으셈 음? 리아야,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? 아, 위험하긴, 아이,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응. 저기 저금하 잡아! 탈옥을 시도한다! 아부. <놀보> 비켜라 비켜. 어? 어 여기다. 우자비켜 내가 이제 탈옥할 것임. 우후, 야호난 이제 차이의 몸이야. 진짜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다고. 야후. 야구루지. 이유도탐색일 장전할려! <웃음> 발사 준비! 발사! <웃음> <웃음> 어, 어... <웃음> 리, 리아야, 어, 와, 왔니? 마, 많이 다쳤어? 어, 그건 아니지만... 어, 어, 아파요! 영 좋지 못한 곳을 다친 것 같아요 어, 어 그래 음... 음? 도대체 거기가 어디야? 어, 어. 여보 남자만의 고통을 알려고 하지마 음, 음. 아휴 그러니까 무식하게 타러 오라면 어떡해 왜? 엄마 호해 주세요 그래 우리 아들 호호 아아 음. <웃음> 이제 다리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에휴, 딸 그런 걸로 어느 세월에 타옥하겠니 아니 이게 제일 안전하고 빨리 와 음, 내가 볼땐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단다 <웃음> 저기 교도관님 네? 제가 평소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런데 혹시 녹색 사인펜 하나만 구해줄 수 있나요? 안 돼? 왜그러실까 아! 그러없까서 아, 그런가 자 교도관님 이거 몰래 몰 몰래, 몰래 이거 뭐예요? 예요이요 이거 예요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이쌍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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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로카식개요 하아.. 빠 추천 그런걸로 어떻게 따로 그래요? 아휴 여보 대체 무슨 생각인거야? 다 나한테 생각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얌전히 눈에 안 띄게 조용히 지내고 있어 음.. 음. 자내계획도를 한번 해볼까? 일단 사인펜을 여기다 두고 아이고!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아 사람 죽네 사람 죽어 아, 아이고 당근죽을 잘못 먹었나 어어 어, 저기 교도관님 어 무슨 일이야 당근죽을 잘못 먹은 거 같아요 어, 안되겠다 어. 당장 의료실로 데려가야 되겠어 어. 따라가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. 감옥밥이 별로라도 그런가 어 배가 많이 아프네요. 어, 어. 음, 가벼운 배탈인 것 같으니 아이고. 약 처방해 드리겠습니다. 어. 어. 어. 음, 음, 아유,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감옥까지 와 주셔서 이렇게 진료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세요. 의사 선생님. 감사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. 뭘요? 아이고, 어쨌든 이거 약잘 먹겠습니다 아 지금 좀 괜찮아진 것 같네 조심히 가세요 고마워요 선생님